는이 친구 이 친구의 이름은 뭐였죠? 맞아요 맞아 맞아.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식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? 둔단 둔단 맞아요. 자 그러면 여기 예쁘다 예쁘게 그렇게 적어놓자. 증식 맞아요 자. 그러면 이 증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두 종류 하나는 누구게요 음. 음. 맞아요 한정식은 어떤 친구였나요? 엑시까지 어, 어. 어. 어. 음.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는 위에 있는 이 친구는 이차방정식일까요 <웃음> 아닐까요? 어, 맞아요 맞아요? 어? 어째서 맞나요? 확인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음 맞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음.. 이 차? 방정식? 방정식? 영 응.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차 방정식이 맞구나, 오케이 동그라미. 으흠, 밑에 거는 이차 방정식이 맞나요? 네. 맞아요?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. 응? 아 아니. 어 아니에요. 왜 아니죠? 그냥... 어. 맞아요. 등호가. 맞아요. 증호가 없어서 방정식이 이차 방정식이 아니네요. 그죠? x 오호. <웃음> 완전 잘했다한문제더 오빠들 캡쳐한번더 해드려야 돼요? <웃음> 네 <웃음> 어머 <웃음> 우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거는 뭐야? 아그음쟤 같은 걸로 있던 거를 그거 다 캐서 뭘로 만든 거야? 네 요즘 막 어. 티커 사진처럼 어뭐 이렇게 찍는 게 있는데 어. 그거를 또, 포트샵에서 만든 거지. 오, 우와. <웃음> 우와, 다들 재능도 좋아. 그걸 어떻게 또 만들었어?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. 아, 직접 만든 거야? 대박. 완전 이쁘게 <웃음> 잘 만든 것 같아. <웃음> 우와, 깔끔하게 이쁘게, 우와. <웃음> 아니, 이 사진이 <웃음>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. <웃음> 되게 뽀샤시한데막사방사방하거든 귀여운 느낌 거기다가 그래서 되게 너무 이뻐가지고 갖고 와봤더니 이미 가영이가잘 수상하고 있는 자리였어 어 이거 아니어왜 아닌가요? 설명해주세요 이게 여기 와서 이거 없애버요오 어. 맞아맞아 아 그러면 그래서 응. 음. 2차가 아니에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몇 차예요, 그, 이, 이 친구는? 아, 어, 음,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? 오, 그러면은, 확인 좀 한번 해봐주세요. 이게 없어지고 나면 뭐뭐 남았, 뭐, 누구누구 남죠? 어쩔 수, 어쩔 아, 수 없이 오빠에게 X라는 이름을 붙여서. 아, <웃음> 어. 응, 아, 음, 맞아요. 맞아요 그렇죠 어허 <목소리>